알바도리알바도리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듭먹거듭 거듭 먹었다가 밭집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아 오늘따라 허리가 나도 안아파 가슴을 쫙편히0년은 젊어진 줄 성큼성큼성큼 성큼 성큼 걷다가